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라멘세점에서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하는 랑콤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리피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 인생 파래 중 하나인 땡이돌 파운데이션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주목해주세요 먼저 제가 리피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자주 사용하는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파운데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땡이돌 울트라웨어 파운데이션은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으로 지성피부나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피부에 홍조가 살짝 있는데 옐로우 베이스인 B01 컬러가 홍조 커버도 해주고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만들어줘요. 커버력은 강하지 않아서 피부 트러블이 많은 날에는 컨실러를 꼭 해준답니다. 스페셜 키트는 소프트 러브 키트, 한 러브 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패키지는 보석커팅 느낌의 하트 쉐입 박스로 마치 초콜릿이 담겨있을 것 같은 귀여운 느낌이에요. 두 가지 쉐이드에 맞춰서 박스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눠져서 나왔어요. 립스틱은 리미티드 패키징으로 벨벳 느낌의 케이스예요. 뚜껑 위쪽에는 금색 버튼이 있는데 앙콤의 장미 마크가 새겨진 귀엽고 세련된 디자인에 딸깍하고 누르면 립스틱이 나와서 꺼내바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어요. 키트 박스의 구성품은 루비크림 274와 274라커로 같은 컬러의 다른 텍스처의 립 제품 두 가지가 담겨있어요. 274 컬러는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MLBB 밀크티 쉐이드로 알려져 있어요. 채도가 낮은 핑크 컬러로 자연스러운 내추럴 메이크업에는 물론 음영이 짙은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루비크림 274는 촉촉한 크림 텍스처의 립스틱인데요 투명한 느낌이 아니라 립스틱 색깔이 그대로 깔끔하게 발려요 부드럽게 발리면서 발색이 좋고 쫀득하게 발려서 입술에 겉도는 느낌이 없이 주름이 부각되지 않게 착 붙는 느낌이 좋았어요 274 라커는 글로시한 텍스처로 루비크림보다 광택이 조금 더 있어 탱글탱글한 립 표현을 할수 있어요 색도 조금 더 투명하면서 탁한 느낌이라 분위기 있는 룩에 매치시키기 좋아요 이렇게 7사 컬러와 함께 전체적으로 차분한 톤의 핑크빛 컬러 제품을 사용해서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했어요. 다음 레드키트 박스의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하키라슈에 대해 서로 다른 텍스처인 드라마 매트 196과 196 라커로 구성된 발렌타인데이 리미티드 키트예요. 196은 글로벌적으로 당근 유행을 창조한 랩스틱인데요. 중채도의 오렌지빛 레드컬러가 얼굴빛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발랄하고 생기있는 느낌을 줘요. 1구6 드라마 매트는 매트한 텍스처로 입술 주름부각 없이 선명하게 발리지만 뻑뻑하지 않아서 입술에 부드럽게 바를 수 있어요. 또 입술이 말라 건조한 느낌이 들지 않고 편안한 사용감으로 매트립을 즐길 수 있어요. 1그룹 라커는 같은 색의 촉촉한 텍스처지만 좀더 투명하게 말려서 드라마 매트 보다는 맑은 컬러의 오렌지 레드 느낌이 더 강해요 붉게 물드는 틴트 느낌이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어느 룩에도 예쁘게 사용 가능해요 그라데이션 하면서 몇번 덧발라주면서 립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줍니다. 그리고 립스틱으로 볼에 발라준 다음 톡톡 두드려 발라 오렌지 컬러로 물들여줄게요. 부드러운 텍스처가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와는 달리 피부결이 매끄러워 보이면서 혈색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줘요. 이렇게 생기발랄한 오렌지톤의 발렌타인데이 룩을 완성시켜봤어요. 이번 신라면세점에서 진행되는 랑콤 브랜드 위크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발렌타인데이 무드에 맞게 소프트 러브 키트로 부드러운 텐더 러브 메이크업을 핫 러브 키트로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해 데이트룩을 완성시켜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